절개 라인이 있어서 아이들이 갑갑해하지 않고 안녕하세요. 13개월차 은우 은수 엄마 박현아입니다. 아이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이 용품이잖아요. 그래서 전 아이가 쓰는 모든 용품을 더 예쁘고 더 좋은 건을 쓰려고 하는데 특히 아이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은 좀더 신경 써서 고르려고 하는 편이에요. 레샤를 사용해보니까 우선 디자인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아이들도 좋아해요. 또 절개 라인이 있어서 아이들이 갑갑해하지 않고 사이즈 조절도 가능해서 더 오래 쓸수 있겠더라고요. 그리고 재질도 100% 면 원단으로 제작돼서 피부가 예민한 편인 제 아이가 쓰기도 안심이 돼요. 알아보니까 레샤 스카프 빕 제작한 대표님께서 워킹맘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 입장과 엄마 입장에서 더 편리하고 예쁜 제품을 만드신 것 같아요.